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천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죄를대신해서 죽으면, 죽으면 되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셨냐면 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데,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된다? 안해요. 사람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사람으로 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제가 있다고 그랬어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그래. 누구라고 그러나고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냐? 자,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간다? 지옥에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다? 자,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죄가 없으신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뭐 했다?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 에서 그래서 자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였어? 예수를 죽였어 이것을 뭐하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제가 없어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하시냐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 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네,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스마트폰을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뭘 사준다고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자, 뭐하면? 6개월 동안 뭐하면? 새벽에 뭐하면? 기도하면 자, 뭘 사줘요?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아들은 자, 이거 누가, 누구한테 가누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아들한테 네. 약속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스마트폰을 받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새벽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누가 약속했으니까 네. 아빠가 내네 아들이 아빠가 약속한 대로 해야지 이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죠 네. 이약속대을안 하면 아빠가 스마트폰 줄까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빠의 약속은 뭐예요 6개월 네. 동안 새벽에 뭐 하면 기도. 기도하면 뭘 줄게? 스마트폰을, 줄게 스마트폰을 줄게 이게 아빠가 아들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6개월 동안 새벽에, 새벽에 기도하면 뭘 받아 스마트폰을 받는 다 그죠 네. 저 하나님의 네.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렇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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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예수님. 너희를 대신해서 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뭐하면 믿으면 제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네. 그 없어져 이게 누가 하신 약속이요? 약속. 하나님께서 네. 하신 약속이요. 그러면 네. 자 사람이, 네.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사람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 만드셨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뭐하는 방법? 제가 없어지는 방법이 약속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돈으로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네.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네. 안 된다. 내가 권력이 넉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죄가 없어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네. 죄가 없어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뭐 믿으면 믿으면 뭐가 없어져? 없어진다. 죄가 없어져. 죄가 없어진다.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사명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딱한 가지야. 이 하나님 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믿으니돼 그렇죠? 네. 아까 아빠가 아들한테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새벽에 기도하면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죄가 없어진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 을 시장이 죽었거든 이 사실을 뭐하면 돼? 믿으면 뭐가 없어져? 제가. 죄가 없어져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자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 로마서 얘기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는 의롭,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자 누구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뭐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자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어디 보냐면 자 여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죽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거야요죽왜 왔다고요? 때문에 왔다고요? 네, 죄로부터 죽음이 왔어. 죽음, 죽은, 죽은 것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뭐가, 뭐를 나는가? 누굴까? 천국. 근데 죄를 가지 거는 지옥에, 천국에 갈수 있다 없다? 없어. 왜냐면 이천국 하나님 계신데 예, 하나님은 죄가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는 천국에, 천국에 갈수 없어.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야 어디 갈수 있어요? 천국에 갈수 있어요, 천국 갈수 있어, 예.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 것 같아? 요 죄를 안 네, 제일 안 그렇죠. 중요한 건제를안 짓는 거겠죠. 네. 제일 안 짓는 거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어, 제일입니다. 제 제일 문제는 제일 안 짓으면 되는데 제일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네. 없어요. 그렇죠? 네. 다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인과 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네.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네.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으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제가 없어질까? 없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했어 구제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또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이건 다 착한 일이잖아요. 이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제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이 있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높은 사람이 됐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음.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죄를.. 쟤를... 응 하나님 착한 일을 해도 돈이 있어도 권력으로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줄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냐고 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디 가요? 죄를 네, 지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어디 가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사람, 사람을 잘못해서 칼로 찔려서 죽였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감옥 가잖아요. 네. 감옥 간 다음에 네, 이제 뭐냐면 판결을 받아요. 재판 재판하자 재판 네. 누가 재판해요?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럼 내가 썼어. 나라가는 사람 있어요? 네. 나 내가 누구를 죽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야 돼요? 사람을 죽인 대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 사형이 될 수도 있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 이렇게 나눠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죄를 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죽였으니까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가 죽였어요 라고 하면 나 대신 누가 벌을 받아요 자 내가 이 죄를 지은 대가를 받은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면 대속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 죄를 받았다라는 거 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웃음>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 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죄 때문에 결국은 죽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죄를 대신 뭐해주면 될까요? 갚아주면 돼 네. 뭐하면 된다고요? 갚아주면 돼 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아, 방법이 두가지내요 죄지인 내가 대신 죽든지 이두 번째는 누군가가 내 대신 죄를 갚아주면 돼둘 중에 하나야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든지 아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갚아주면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죄를 갚아주려면 이 누군가는 죄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죄가 없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천사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천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되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셨냐면,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대,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네.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했는다? 네. 안 해요. 사람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네.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제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없다 그랬어요? 아, 없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습으로 왔어,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없어요.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그래요. 누구라고 그러나 고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 다 찾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 여기 1절하고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가 나와요 그가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 1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무슨 말이냐면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네.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다? 네. 예수라니 네. 자 다시 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누구다 그럴까 예수. 예수님이다. 예수. 예수님이 왜 오셨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자, <웃음> 자, e 한번 넘어가보세요. 2 페이지. 자, 히, 여기 있죠? 여기. 히브리스 사장 15절인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네. 대제사양은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점하지 네. 못하시니가 아니오 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네. 네. 있다 없다? 네. 없으신이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신다. 없어 없어 이 예수님이 원래는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 육신 사람처럼 오신 거야 네. 그분은 예수님인 거야 근데 이예수님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자 밑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의 목숨? 자기 목숨. 누구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성물. 대성물이라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줘 아까 누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네. 그분 우리는 누구라고 본다 예수님 네. 근데 그분이 제가 있다 없다? 네. 제가 없다 그럼 이분이 왜 오셨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뭘 대성물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다고요?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뭐 하려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라고 했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신다. 네. 자, 원래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뭐하러? 사람을 대신해서 뭐하러 오셨다? 죽음. 죽으러 오신다. 죽으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어디에 달리서 죽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왜 죽으셨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 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그 밑에 그만 읽었던 그 밑에 여기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다 그랬어요? 예,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자, 이거의 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나야, 사람. 자, 나한테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다고요? 이게 뭐다고? 불편인데 죄. 네. 죄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아까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다? 제. 죄를 가지고 있어. 나도 죄를 가지고 있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제.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아까 그말 읽었던 이사서에서 뭐냐면, 네. 자, 우리 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서 죽으시려고 오셨다. 그럼 나에게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잖아요 누가 나죄 때문에 죽어버렸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게 아닌거에요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시장 빌라도가 대세상과 무리들에 의해 내가 본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니 네. 자 빌라도가 어디가면 재판장이에 재판장 대판장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를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뭐하려고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우리 죄를 대신해서 무엇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한줄아요 예, 죽음은 우리는 어디 어디 어떻게 해요? 흙에 묻잖아요. 흙에 그렇죠? 묻든지 또 요새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화장 시키잖아요. 아, 화장. 화장이 뭔지 알죠? 네. 불로 태우버려요 그렇죠. 흙에 묻든지 불로 태우든지 두 가지잖아요. 네. 자, 예수님이 우리나라는 흙에 묻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도, 이스라엘은 돌 속에 모덤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관을. 예수님의 시체를 넣죠. 관을 넣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예수님 시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네. 고 여기다 돌을 딱받아버려 예. 네. 그런 다음에 죽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시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부, 8. 다시 살아났다. 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어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나야 돼요. 왜인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요? 사단이 사람을 꼬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 나무를 먹으면 정념, 반드시 죽는 순간이었어요. 예. 네. 자. 죽는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람은 뭐와 뭐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요? 아까 재료 이야기했죠, 재료.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 자.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몸, 음. 직급.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우리는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몸과, 몸과 영, 이, 영혼. 영혼. 육체라고도 하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결합돼서 있어 우리의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요. 자.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럼 몸은,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반응이 죽잖아요. 네. 영혼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혼도? 네. 영혼을 죽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네. 영혼은 원래 영혼이 살게 됐어요 네. 근데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간단히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래서 몸은 언제 사는데 영혼은 언제 다시 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이 예수님을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언제 사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도 부활해요.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 결국은 목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야 되냐면 그래 자, 죽으신 이유는 뭐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거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죽어요? 예수님께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우리도 다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죄를 가지고 가는 천국에 갈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간다? 지옥에. 그럼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다? 자,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죄가 없으신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뭐 했다? 죽으셨다.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하나님 가르쳐준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였어? 예수를 죽였어. 이것을 뭐 하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제가 없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 자, 제가 약, 우리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새벽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예,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스마트폰을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뭘 사준다고요? 스마트폰 자, 뭐하면? 6개월 동안 뭐하면? 뭐 기도하면 새벽에 뭐하면? 기도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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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약속대로안 하면 아빠가 스마트폰 줄까? 안 줄까요? 안, 안 줘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빠의 약속은 뭐예요? 몇 개월 동안 새벽에 뭐 하면? 기도 기도하면 뭘 줄게? 스마트폰을 줄게 이게 아빠가 아들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럼 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6 개월 동안 새벽에 제, 제, 제 기도하면 뭘 받아? 스마트폰을 받는가 그죠자 네. 하나님의 네.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쟤 쟤가 없어지기 위해서 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거 안해 더 많이, 많이 많이 걸려가냐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딱한 가지야. 내가 죄가 없는 예수를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어. 네. 이것만 믿으면 뭐가 없어져? 죄가. 죄가 없어져. 없어져. 자 다시 자이렇에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을 약속했어요. 죄가 없는 방법 약속했어요. 무슨 어떻게? 자 죄가 없으신 누구? 예수님을. 네. 너희를 대신해서 뭐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뭐 하면? 믿음.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네. 없어져. 이게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야요 그러면, 자, 사람이, 네.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사람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뭐 하는 방법?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약속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돈으로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책관리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내가 권력이 높다고 된다, 안 된다? 아니. 안 된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뭐 하면? 믿으면. 믿으면. 뭐가 없어져? 죄가 없어져. 없어진다. 죄가 없어진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딱한 가지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믿음이 돼. 그죠?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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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무엇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죽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 뒤로 넘겨보면 네, 자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네. 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뭐하게 된다? 죄가 없어지니까 의롭게 네. 된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의인 거룩하게 된다는 말. 아, 거룩 배웠죠. 네. 거룩은 뭐다? 네. 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누구를 믿으면? 네. 예수님을 믿으면. 네. 근데 예수님이 뭘 믿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네. 이것을 믿으면 뭐하게 된다? 제가.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갈수 있겠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천국, 천국 갈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네. 우리 또 잠깐 쉴까요.